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한주또잘 보내셨습니까? 자,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의 주간운세 또 오늘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영상이 꽤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드디어 유럽 프로그램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편집 많이 많이 활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되는 기능이 너무 많네요. 즐겁습니다. 이번 주간에서는요. 드디어 오랫동안에 그 이민월이라고 하는 달이 끝났어요. 이민년 이민월이 3월 5일 밤늦게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거든요. 3월 5일 경칩. 이 경칩부터 개묘월이라고 하는 달이 들어오고요. 개묘월 3월 운세도 또 미리 만들어서 제가 공개를 해두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운세영상 제가 카드로 달아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간목 시작하고요. 자 간목일간 분들 이번 3월 5일 즉 거의 주중 넘어서죠. 이번 한주 동안도 계속해서 전주에 이어서 간목 감목 입장에서 간목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로 환경 자체가 소조해질 수가 있고 뭔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갑갑한 상황이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날짜 보시게 되면은 2월 28일이 임자일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오늘 구매를 하시게 되는 물건 인성이 이제 그 물건 구매하는 문서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 손으로 쓰게 되는 계약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해당 부분에서 아주 약관에서 내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분명히 설명을 다 듣고 했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떤 불리한 약관이 있다거나 또는 본인에게 불리한 어 나중에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문서에 감춰질 수 있다는 거죠. 거래처와의 거래라던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거래서 계약맺으시거나 구매를 하실 때에도 꼼꼼하게 약관이나 서류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화요일, 이제 3월 1일 개축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축이라고 하는 환경지 자체는 바로 이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창고입니다. 금의 창고이고 관고지라고 이 부분을 부릅니다. 내 마음이 엄청 몸보다는, 몸보다는 어행창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의욕과는 달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했던 걸또 하고 했던 걸또 하고 또 문서 작업을 여러 번 수정을 할수 있는 날이에요. 재작업을 할수있습니다 여러 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빨리 음식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오늘 왠지 데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뭔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찜찜해요. 걸또 하고 했던 걸또 하고 다시 다시 이제 접시에 요리를 해서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디자이너분들도 마찬가지 예요 오늘 여러 번 작업을 해서 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예전에 했던 게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그러면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수요일 3월 2일은 갑인 일입니다 같은 글자가 청간지지에 들어와 있어서 비견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도 비견이 들어와 있고요 식신에 해당하는 병화가 지금 같이 끌고 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봄은 여러을 준비를 하거든요. 걸록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인 날이에요. 경쟁을 할수 있는, 경쟁을 하게 되는 날이고 또 능숙하게 그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내가 돋보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민년의 이민월이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갑인이라고 하는 환경이 들어왔으니까 인, 인, 인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능숙하게 그 속에서도 일처리를 분명하게 하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목요일 3월 3일 을묘일도 보겠습니다. 청간지지를 보시게 되면 겁제가 청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제왕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은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경쟁에서 한 하루밖에 안 되지만 경쟁에서 내가 조금 밀리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이나 발언이나 또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힘이 이 사람보다는 좀 약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너무 말발이 좋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좀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은 금요일이고 병진일인데요. 현관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현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제주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지는 바로 인성에 해당하는 수어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인성고지라고 이렇게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은 내 아랫사람, 식신을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어, 부하 직원, 아니면 여성분들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부하 직원에게 내가 도움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써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얻어서 걸리는 이득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럼 토요일은 경사일이 들었습니다 경사일. 이날 밤늦게 경칩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낮 동안 여러분들 어제도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낮에 일하시고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이민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청간을 보시게 되면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가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경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토요일은 현재 일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 다소 좀 시끄러운 소란이 낮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 되면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호랑이 인년에 인월에 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란이 다소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 3월 6일이고요. 무오일입니다천간에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금전적으로 실속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거래가 오전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간목분이 전부 밥을 산다거나 식사를 사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적으로 도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고 또 피로감을 보통 날보다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가족의 건강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같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밖에서 이제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어, 다 괜찮은데 일부 가족분들께서 배아리를좀 하신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또 이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나가고 또 을목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꼭 참고해주시고요. 3월 6일에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민월이 끝나고 개묘월로 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운세를 보시는 달의 운 자체가 이민월에 속해 있죠. 자 그러면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이번 주간에 아직까지 감목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이동, 긍정적인 변동, 긍정적인 이사원들, 긍정적인 직업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날짜 임자일이 들어오는 2월 28일을 보겠습니다. 정인이천간에 들어왔고 현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병지 환경에 을목일관이 놓이게 됩니다. 건강 진단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병원과 관련된 증명서를 받게 되는 일 아니면 진단서를 끊으셔야 되는 이런 관련된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럼 화요일은 3월 1일이고 개축일인데요. 현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이 축은 바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창고입니다. 즉, 관고지가 됩니다. 이제 꺼내서 써야 되는 상황이죠. 어, 무조건 관살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나쁜 날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관살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주 구조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전체온을 보자면, 미래를 위한 계약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보험 관련 계약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서 장사를 한다거나 순간적인 매출을 위해서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일들 있죠. 적금 통장을 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주식과 관련된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미래를 내다보고 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3월 2일 수요일은 가빈일이 들어왔는데 성간지지가 모두 겁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가까운 사람들 즉 겁재가 나와 함께 경쟁을 하게 되고 나와 함께 소통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겁재가 나를 또 도와줄 수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부분들께는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에 상당히 무리를 해서 내가 따라가게 되는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와는 좀 달라요. 강하게 의견 표출도 하게 되고 밀어붙이게 되는 상황이죠. 말이 조금 세게 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일, 일방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3월 3일 을묘일도 보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요. 벌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해본 적이 없는 전혀 내가 안 해봤던 생소한 일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 이제 힘을 얻어서 함께 협업을 하시게 되고 그일 자체를 잘 처리하게 되는 흐름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 금요일 3월 4일은 병진일이거든요. 현관에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역시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창고가 이 진일이 되죠. 그래서 인성에 대한 고지가 됩니다. 인성고 창고라는 글자를 써서 어, 이 식신상관이 나에게는 아랫사람이 됩니다. 부하직원이 되는 거죠. 여성분들께는 자식이 됩니다. 상급자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관리자 등급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하직원에게 하극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직급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키워왔던, 내가 애정을 가지고 키워왔던 자식들에게 섭섭한 말이나 섭섭한 일을 겪으실 수 있는 날이에요. 또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과정보다 과정보다는 내 기대치보다 결과가 아주 좋은 실적이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토요일 정사일도 보겠습니다. 정사일은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혼자 있는 싱글 분들 아직 짝이 없고 애정을 애정에 대한 인연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대상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고 있는 직업적인 생계 관련해서는 변동수가 생기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경칩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 운이 바뀌게 되어 밤이 되면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변동수가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장사를 정리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또는 이사를 결정을 하신다거나 직업을 변동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직을 결정을 하시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은 모호일입니다.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또 인연을 뜻할 때도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새로운 대상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날이고 금전적으로는 어, 새로운 분들께 선물을 받게 된다거나 식사 대접을 받게 된다거나 또는 금전적인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에 또 오늘 살펴보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병화일관 넘어갈게요. 음.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을 기준으로 해서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민월에서 개묘월로 달이 바뀌게 되는 셈이죠. 자 그럼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이번 주간에도 병화가 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간목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랫동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병화 입장에서는 좀더 긍정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주간이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 많아지거든요. 그첫 번째 날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28일 임자일입니다. 천간에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 병화 자체의 빛은 여기서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감 있게 일처리가 잘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좀 의지를 많이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3월 1일 개축일 같은 경우에는 천관자체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 축일은 병화 입장에서 금의 창고가 바로 되는 환경이고 그래서 재고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아무래도 이 축일에 놓인 병화는 여유가 생기고 또 신중해지는 흐름입니다. 아무도 래 실수가 적겠죠. 그럼 수요일은 3월 2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인일인데 편인이 현간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입니다.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인맥이 생기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일거리가 끊겨있던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 3월 2일 수요일에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월 3일 목요일은 을묘일이라서 정인이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인 날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병화분들이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이날은 어려운 간섭, 이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고 더군다나 하루가 이 묘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병어의 화력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묘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불로가기 위해서는 연계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많이 피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해석이고 그 다음 금요일인 3월 4일은 병진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진일 자체가 겨울 에너지인 수의 에너지를 마무리를 짓는 즉 수의 창고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관고지 환경이 됩니다. 이제 꺼냈어야 되겠죠. 관에 대한 이 에너지를. 어, 우선 병화분들은 이날 경과망동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 비견에 대한 에너지. 가까운 사람이 말실수를 하게 되거나 또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해가지고 병화이 본인에게까지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괜히 친구 잘못 뒀다가 내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월 5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정사일이죠. 그래서 천간에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 겁제에 당하는 정화분들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일을 아마 만나시게 될것 같고 그래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상황인데 3월 5일 낮에 만약에 어떤 이슈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낮에는 조금 소란스럽고 좀 시끌시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하루의 마무리는 아주 좋은 결실로 끝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요일 3월 6일도 보겠습니다. 모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이 병화가 놓인 날이고요. 자신의 여가시간, 자신의 휴식시간을 전부 희생을 하게 되고 이날 어떤 친인척이 본인의 집에 놀러와서 계속 병화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여가시간을 다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병화분들 아니면 이 일을 해결을 할 사람이 없어서 총대를 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그래도 병화분들은 바쁘고 인기가 높아지는 주간이니까 다소 피곤하더라도 참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 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양력 기준으로 해서 경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민년에서 개명월로 바뀔 예정이고 그 날이 바로 3월. 이 5일에 기준으로 해서 경칩이 꼭 들어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화일관 입장에서는 이번 주간에도 전주에 이어서 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조력, 외부의 도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저것 욕심에서 과하게 버리시게 되면 음, 반드시 거기서 실패에 가까운 과정을 겪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2월 28일 임자일입니다. 바로 관성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상황인데 기존 직장이나 기존 생계를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기존 생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변화 또는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일이, 고민이, 또 그런 시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축일입니다. 현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이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금의 창고가 됩니다. 즉, 재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이 되는 셈이죠.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일반 직장인 분들, 이분들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가 사실 어려운 날입니다. 좀 게을러지시는 날이 되고 그래서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럼 수요일 3월 2일도 보겠습니다. 갑인일이고 정인이 정강과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약속이 자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 컨디션, 집중력이 이날따라 저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3월 3일 을묘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이 건강과 지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정화가 놓였습니다. 본인보다 타인을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그렇게 챙겨줘야 하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3월 4일입니다. 병진일이라서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바로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진이라는 것은 바로 봄의 마지막 글자로서 앞계절인 겨울의 에너지인 수의 창고가 됩니다. 즉 여기서는 관고지 환경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꺼냈어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비로소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이 금요일이. 조언을 듣게 될수 있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어떠합니까? 경제비 들어오는 날인데 3월 5일입니다. 밤늦게 들어와요. 그럼 정사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이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크거나 작은 사건이 낮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 경칩이 들어온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좀 소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들, 이슈. 그럼 3월 6일은 어떨까요? 일호일입니다 무호일이고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일수 있습니다. 자걸럭환경에 놓인 이날은 평상시보다 자존감, 자존심이 강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이었던 사람도 용기를 많이 내게 되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화균이 많다거나 그러면 이날도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 아무래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요일에 특히 교제 중이었거나 아니면 얼마 전까지 교제 중이었던 분들은 과거의 인연과 재회를 이룰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정화분들 이번 주간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자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토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칩이 들어와서 이민월에서 개미월로 바뀌는 주간이 들어왔고요. 그래도 주말 직전까지는, 주말 직전까지는 이민월의 영향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감목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인데 이편관이죠이편관에게 어, 영향을 받지만 무토는 편관을 위해서 움직이는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무토가 그래서 바빠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중력이 상당히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주간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임자일을 보겠습니다.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퇴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인데요. 금전적인 기회 일적인 기회가 이날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금전이라든가 일적인 기회가 그리고 화요일 3월 1일은 개축일 이에요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겁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양지 환경에 무어가 놓이는데 이 축이라는 것은 바로 금의 창고가 되는 셈이죠. 식상에 해당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식상고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일속도가 이날 참 많이 빨라집니다. 후다닥후다닥 후다닥 처리를 하시게 될 것이고 자, 여기 3월 1일은 일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 그리고 어, 일부분들은 돈거래, 돈거래나 아니면 이성문제를 좀더 조심하셔야 되세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어떤 채팅창에 또는 예전의 과거의 일 때문에 주고받았던 이성과의 문제가 터져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날입니다. 이성 문제, 돈거래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3월 1일도 보겠습니다. 관성이 위아래로 모두 들어왔어요. 편관이 천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자, 이날은 직장에 계신 분들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튀어 보일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이 이날 생길 수가 있고 좋은 말이겠죠? 그 다음 3월 3일 목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정관이 현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목욕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현재 위치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지만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내 실수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덮고 또 감추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수 감추는 일 그리고 불안정해지는 흐름. 그럼 금요일은 어떠하냐면 3월 4일이고 병진일이에요. 현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 이 지는 바로 수의 창고죠. 그래서 재고지가 됩니다. 재성에 해당하니까요. 약속 장소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것저것 여러가지 시도는 노력은 많이 하시게 되지만 그것이 썩내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날이에요. 약속 청서가 바뀌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말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3월 5일, 정사일, 토요일은 어떨까요? 정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이 모터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공식적으로는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에너지가 크게 들어오는데 즉 외부의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실적을 마음껏 뽑아낼 수가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토요일에는 평상시보다이경집 들어오는 절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이 크게 드러낼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어,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일요일 3월 6일은 목요일인데 이견이 천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날일지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사소한 사건을 겪게 될 수가 있는데 내일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일 때문에 온종일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또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또 며칠 잘 보내시고 나머지 목요일에 또 영상으로 도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